<웃음> 드라우드인가? 조그만 놈이라고 만만하게 봤다가 네. 한대 맞으니까 피가 3분에 2가 빠져버리는거야 오 그거 어, 봤더니 여이두 개가 붙어있어 아하하하하하 <웃음> 죽어가지고 <어우, 웃음> <중간에 웃음> 아까 전에 전 무슨 상신같이 생긴 애를 봤는데 걔 뭐지? <웃음> 저승사장가? 응. 그냥 아예 무서워서 가까이 안가고 인식범위 밖에서 밖에 활로 계속 쌌거든요 <웃음> <웃음>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요 대박 시체만 찾자 그쪽 방향에 트롤이 있었는데? 철인님 방향에? 찾았어 시체. 죽였어요? 찾았다고 시체. 시찾았어아저 트롤. 오 사슴 잡았어. 오 나이스입니다. 그거도 뒤도 아니야? 네? 집 근처가 늪지대 아니야? 모르겠네. 집 근처가 늪지대가 있어? 요 여기가 늪지대 아닌가 싶어서. <웃음> 어, 지금 여기가, 아래가 여기가 늪지대라고. 여기가 지금 나 있는 곳이 늪지대라고. 여기도 꼭 늪지대처럼 생겼잖아. 와. 여긴가 보다, 인던. 완전. 그래요? 오 씨발 진짜 무서운애 있어 어. 아이 트롤.. 트롤도 화살로 헤드샷을 맞추면 갑자기 얘가 허적거리네 아닌 거? 어. 그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늪지대에 모기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 늪지대 컵 어. 뭐 어디 모기가 있다는데 그게 엄청 위험하대요 어. 원래 미니언, 모기는 뭐... 다 위험했어 예 네, 그걸 조심하라 현실이나, 어, 현실이나 모기 피빨려면 얼마나 무서워 모기가 있다고 어. 조심하라고 그랬었고. 어 저도. 전염병 네. 걸리는 거 아니야? <웃음> 그, 그 뭐야 아크 할때 그거 <웃음> 거머리한테 물려갖고. 어. <웃음> <웃음> 저 뭐야 어, 열병 슬라임 같은 거. 병막 말라리아 뭐 이런 거. <웃음> 뭐야 뭐 슬라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단어가 어디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네. 내가 그쪽 이야 뭐야 뭐야 t r o m b o s 뭐야 어 걔한테 죽었어 n 쎄요? o u also? Sale? Sale? s a 가 e s 가 빠지더라고. 내가. 어. 뭐야? Sale? Sale? 씨 아프프 와, 그냥, 그냥, 인데도 엄청 아프네 와, 내장. 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는 추가된 내장인가? 뭔가 보고 싶은데?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발왜왜그어어냥 그냥, 그냥, 그냥, 저저 저 슬라임은 또 뭐요? 또 뭐요? 어 찾았다. 드라마폰 오면 활 열고 있는 놈도 있어. <웃음> 독화사 손에? <쏘네>? 아이씨. <웃음> 단호 쪽으로 합류하려고 그랬더니만 존나 맨날... 너무 뭐야. 슬라임 이름은 불로. 내 말이. 잠깐만 자 걸로 슬슬 갈게요. 수액 수액 폭탄. 알려줘, 씨발, 진짜. 오, 어때, 나. 아, 존나, 씨발, 나좀 또또지겠다. 어. 잠깐만요. 여기 어디 숨어있을 데 있어요? 네? <목소리> 어, 아 지금 다 처리하고 있어 지금. 에, 에. 별근 활, 활, 궁 저... 아, 그... 스켈레톤아츠한 마리 남았어. 어. 지금 나무 사이로 뱅글뱅글 나잡아봐라 하면서 피치 오고 있어. 음. 아. 자, 최대한 빨리... <웃음> 합류할게요. 이 도끼 들고 쫓아. 와씨 피 죽었어요? 어 앞뒤로 드라프두 마리랑 골한 마리가. <웃음> 아유. 아, 이 여기는 네. 진짜 순간 이동이 설치해야 되겠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그죠? 와들어 세긴 세구나 난쟁이를 한 방에 죽이네. 어이어 이영아 이엉 엉아 엉아 토끼 가 어. 어, 기... <웃음> <웃음> 도끼 들고 죽이려고 <웃음> 자세가 여들 존나 쎄대니까 자세가 도끼 <두끼> 들고 <웃음> 이새끼 잡히기만 하라 막 이러면서 쫓아오는데 <웃음> 어이 어이 어이 엉아 엉아 어 엉아 엉아 피 없지 엉아 엉아 엉아 어피 없으니까 도망가네 와주 주새끼 어디가 이새끼 어디가 <웃음> 도망가 단우님, 에? 예? 작업대도 업그레이드 좀 해줄 수 있어? 이따가 오면은? 어, 예, 예. 아, 이렇게 재료가 있어야 돼. 요 그거 보고. <웃음> 예. 어,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웃음> 어, 예, 예.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몽둥이거든? 예. 몽둥이를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가면서. 저걸 해야 될것 같아. 이게 너무 아니 죽으면은 뭐 몽둥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가갖고 뭐 이거 잡아야지 안 그러면은 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아, 아 몽둥이를 이까 죽었을 때 예비 무기로. 어, 3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가야 뭐 어떻게 잡으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 괜찮네요. 괜찮네요. 괜찮네 일단은 아단계까지만 되고 나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찮아요괜도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우아아요 괜찮아요. 괜아요괜찮 신나게 해놓고. 아 자체 필터에좀 해줘. 나그 <웃음> <웃음> 생각은 못했네.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욕하면 되죠. 음 네. 뭐 어때요? 함대지. 아 근데 여기 애들 계속 젠되는 건가봐요? <웃음>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음씨한대 <웃음> <웃음> 맞으니까 빈사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차를 캐러 가려면은 그 다음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네, 네. 그러면은 장비가 안 되면은 다 같이 가 그렇게 되기 힘든 것 같아. 예. 네,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아, 저 트로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와한대 네. 맞으니까 막 피가 십 나와요. <웃음> 내가 절반피 빠지더니 한대 맞으니까. 아 드롤 또 생겼네 멧돼지 좀 잡아야 되겠다. 이따 멧돼지 잡고, 라즈베리 캐고 그랬어. 사슴도 한 마리 잡고. 우리 식량이 없습니까? 음, 식량이 없어. 농사를 한번 잡을까요? 음, 다, 다, 농사 당... 보니까 생존 게임에서는 농사가 네. 필수인 것 같아. 저번에는 뭐야 사슴이랑 멧돼지를 많이 잡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후반대니까 걔네랑 잡아서 어 뭐냐 라즈베리 발견 아닌가 맞다 밤이야? 아저 집에 가야지 근데 난 여기 어디야? 엄마 너무 멀리 왔나보다 M을 눌러 M을 눌러 여기잖아 집이 아 그래? 오씨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밤이야? 집에 갈래 크롤은 잡겠는데 드라우프가 힘들지? 네, 어... 개가 빡사네 드라우프가 몸집이 작아가지고 이속도 빨라가지고 이게... 칼로 맞추긴 힘들고 그 근접을 하자니 너무 무섭고 <웃음>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될것같아 같이 같이 어디? 돌아다녀야 돼 철이님 어디에요? 상상인들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뭐야? 뭐야? 아이템 찾았어요? 아이템 찾았어요. 이제 찾으러 가고 있어. 어, 같이 가. 같이 가. 조금만 네. 기다려봐. <웃음> 자, 후딱 들어갈게. 아, 난쟁이 존나몰라죽다 어? 아, 슬로 아, 사슴이었네조용어어죽이겠 조용히 그 컨트롤, 컨트롤 왼쪽 거 누르면 컨트롤. 돼 아, 아 저슴슴 새끼를 서았어야 되는데. 하 난쟁이 에두 개, 슴하나짜리두 마리. 슴 세계에서 하슴 이.. 근데 이 상인이 맵에 한 마리만 존재하는 건가? 여러.. 여러 군데 있으려나? 어어? 씨..발.. 이 철기로 넘어가면은 돌집을 지을 수 있대요. 음.. 그럼 상인 옆에다가 돌집을 지을까요? 돌집이고 자시고 나뒤지게 생겼다 아니 심각한 우리 애 죽어.. 어? 우리 얘기하는데 네.. 주... 심각한... <웃음> 죽어가 아주 심각하죠? 아니.. 자기 죽게 생겼다고 어? 네? 지금 제가 어, 뛰어가고 자. 있어 아! 어, 라즈베리 11개 오! 오 뭐야?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오! 투사! 아.. 깜짝이야 어, 라즈베리 라즈베리 그리고 고기 어떻게 굽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거 했어. 그냥 막 눌러. 쭉 가면서. 어, 했어. 한 다음에 언제 꺼내? 그칙 하면서 아직 그냥 네, 자동으로 그... 이거요 불이 번쩍해. 불이 번쩍. 서리님, 저 집에 살짝 가서 수리 좀 하고 가도 돼요? 아까는 석탄이 됐다고. 에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기가 한번 있고 거기서 안 꺼내면은 타서 석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음. 석탄을 그냥 수급할 수가 있잖아요, 나무 넣으면. 음. 그래서 그걸로 수급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만약에 못 지었으면은 고기 태워갖고 음. 만들었어야 돼. 음. 무언 내 꼬리도 있네. 뭐야? 가져. 어, 잠깐만. 어나8 개, 7 개. 음식 종류별로 하나씩만 줘. 멋지. 네. 가져가세요. 내가 나 대면 또 가져올게. 잡아올게 멧돼지. <웃음> <웃음> 아, 역시 존나 일어버네 아니, 가는 곳마다 별 하나, 별두개 짜리가 수십이 있어. 어, 이거 별 엄청 많아요. 저기 가니까 저쪽 지역 가니까 막 트롤도 별 달고 있고, 막. 그럼 밤에는 움직이지 마. 어차피 가방 안 없어져. 비석 안 없어져. 어, 맞아요. 그건 그러더라고. 그건 좋아. 가자. 여기 근데 옆에 던전이 있네. 하하하하하 <웃음> 잠깐만요. 수리점하고. 넌 누구세요? 아, 여기, 우리 광맥. 수리점하고 아, 올게. 왜 집에 아. 촌님이 왔습니까? 아니. 와. 아. 어제 <웃음> 우리 이거 집 문을 열어놓고 살잖아요. 응. 어떤 애가 난쟁이가 들어오 여기 <웃음> 한번 쓱 보고 다시 또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웃음> <웃음> 쓱 들어왔는데 메텔님이랑 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한번 보고 쓱 다시 나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웃겼어. 잠깐만. 어, 시 저거 하나 살수 있다. 허리띠 음, 뭐, 하나 살수 있어. 어, 천인님 먼저 사요. 아나 지금 죽었잖아. 다, 단호가 먼저 사 단호가.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살까? 그게 네. 낫겠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저거 해오니까 잠깐만요, 저 화살도 좀 만들고. 밤에는 쉬어야 돼. 예전에는 아크에서 밤에는 쉬는 날이야, 뭐, 쉬는 거야, 이러는 이제 여기서 쉬어야 돼. <웃음> 횃불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나. 아 횃불도 좀 수리하게 해주지. 대장은 어떠셨나 보지? <웃음> 내장도 구워 먹을 수 있나? 가주. 가자. 네? 자고 일어나면 아침 될거 아니야. 자. 자. 자. 자기만 하면 돼. 왜, 저긴 그거 나오고 난안 나와? 몰라. 네. <웃음> 좋은 아침이에요. 약간 뭐 꿈꾸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막 어. 글씨 같은 걸로 나와. 아, 진짜. 어짜진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겠다 진짜. 진짜. 진잠깐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포션 만드는 재료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 따오길 네. 잘했다. 진 응. 일단 따왔... 따왔어. 아 우리 제작 때 레벨업이 안돼 갖고 화를 레벨업을 못 하네. 아 가족 가 갑시다. 갑시다. 님시지요철님이 우리 전재산을 들고 있는데. 아 진짜? 그죠? 어, 왜 전재산 들고 있어요? 꼬리트 났잖아. 아... <웃음> 하하... <웃음> 우리 천저잔천저잔 <젠제선, 웃음> <젠제선> 들고 있는데 <웃음> 지켜야죠 아나 몽둥이도 있네 나 몽둥이도 3개나 들고 있네 뭐 어, 버려요? 아니면 창고에다가 넣어놓든가 응그 <웃음> 2층에 그렇지. 창고 세개 정도 만들어놨거든요? 요거 좀 잡아줘 요거 좀 회색, 난장이. <웃음> 회색 난장에 회색 난장이 잠깐만요 아! 물에 들어왔어 아! 물에 못... 됐다 아... 잠깐만 아, 나아 여기 아 햇빛 때문에 아씨 아, 존나 봐그 누더기 같은 거라도 아니, 입죠 같은 거라도 그 창고에 있던 거 아니 이거 이거 네. 다 가, 가죽 그거 냅없는데 뿜씨 몽둥이 3단계다, 새끼야. 아, 내려가기가 싫어. 내려가면 또못 올라와서. 응. <웃음> 아, 근데 아, 고기를 되게 많이 먹네. 어? 뭐? 고기를 계속, 그니까 시간이 조금 떨어지면 이거 효과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계속 덮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 음식은. 음. 그치? 사람들 이왜막 그.. 고기 파밍을 많이.. 어이씨 자게 오시게 오오오 뒤에 해골과하 조심해 활하하하하아 아리아, 뭐, 한번 회피한 다음에 때리면 되는 거니까 방패가 없어서. 아. 선또다 포개졌네. 나이스 나 이쪽으로 눈지역으로 안 왔는데? <웃음> 당근 씨앗도 챙겨가야지. 블루베리도 챙겨가고. 블루베리를 캐으려고 가는 이렇게 뒤지는 건데 블루베리는 없고 라즈베리만 있더라. 그 검은 숲 지역에 있어요. 블루베리는. 아 블루베리는? 네, 제가 챙겨갈게요. 아, 그렇구나. 여왕의 잼인가 멋있게인가 한 만들어볼 랬더니. 여기도 그리광매. 어. 어 들어오고.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우리 봤다. 들어오고. 어어어 난장이 중이다 제가 어어 어. 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겁나 부드러워. 한 대만 꽂히십할 남았어요.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오, 어, 점프해서 피했어요. 예. 이렇게 독 걸릴 것 같은데요. 느낌에. 딱. 오, 점프한다. 어, 이거 뭐지, 여기? 여기가 던전 아니에요? 나 아까 거기가 아니, 던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뭐지? 뭐지? 나 어, 저기까지 내려갔니? 어이. 드업졸드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잠깐만 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업 졸어졸 피했어 나는 레골라스다 야. 내가 이겼다 <웃음> 쟤 나보고 있었잖아. <웃음> 어쨌든 제가 이겼잖아요. 어? 잠깐만. 요 이거 나무 한번 해 봐요. 고대나무래. 먼저,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야. 너나 보고? 도끼를 하나 만들긴 해야 되잖아 고대나무 껍질. 도끼? 도끼 좋아. 오 어, 해골 해골, 어, 해골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해골 슬라임.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트롤 오 시키 뭐야 깜짝이야 시키. <웃음> 오 시키 뭐야. 쳐쳐쳐 일단 쳐 일단 쳐 그냥 쳐. 싸운다 싸운다 쟤네. 싸운다 쟤네. 난리났다 저기 막. <웃음> 저기, 파티한다 저기. 서로 막 싸우고 아니, 막 난리 났다 막.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어, 독, 독, 독. 아, 나 뒤지겠다, 씨발. 아, 싸 마운터도 있길래 주사세어 잠시만요. 들어가고 하나 걸어온다, 이 새끼. 나 죽었다. 독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저도 죽었다. <웃음> <웃음> 와독 데미지 엄청 마쁘네? 막 십시깎이네? 아야 이거 어떡하냐? 둘다 죽어서. 뭘 어떡해? 그냥 무시하고 뛰어야 되겠다. 천천히 가도 된다니까. 아이구야. 그냥, 나, 시체 무시하고, 나, 우리, 인, 저희 애들 무시하고, 그냥, 뛰자. 예. 네. 여기 몽둥이 있어, 몽둥이. 3단계짜리 있어. 여기. 의미가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요. 아까 <웃음> 몽둥이 얘기했잖아. 붙으면 뒤지는데, 뭘 의미가.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또 띵박질을 당하지. <웃음> 포탈 재료를 그냥 들고 다녀야겠다. 들고 다녀야겠다. 저거. 저거. 그죠? 그죠. 음. 그러면서 중간중간 음. 그냥 설치하면서. 설치하면. 아, 스테미노 안 떨어지니까 꽤 좋아. 아 여기도 죽으면 스테미노 안 떨어져? 아니. 그, 버프 먹고 저거 이거 스테미랑 겁나 빨쳐. 야, 이게... 들어오고제뛰는거모르렇지웃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이렇게 뛰지 않아요? 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음. 아, 누가 날 쳤는데? 오, 드라우. 오, 저거 좀 잡아줄 수 있어? 잠깐만요. 아야 잡았다, 잡았다. 어, 내 시체 뒤에 해골. 해골? 잠깐만. 잡았. 어 들어오고 한 마리 또 와요. 어. 달아는데, 어이, 잠아, 잠아, 잠아. 아 오. 별다란데 쟤. 제아 씨발. 잠이 잠이 잠이 잠. 오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 뭐 맞은 거야? 저 들어오고 별다네 도끼질에아 짱. 아, 오라트브리. 자, 별단에는 우선 죽였고. 잠만 제가 집으로 가서 그냥 포탈 그거 갖고 올까요? 아니면 철리 님이 들고 올래요? 아니야, 내가 내가 뛰어가는 게 빨라. 나저이뭐냐 아까 죽은 이유가 스태미너 먹고 막 먹고 뛰었거든. 그거 금방 가지라고. 어. 그럼 제가 주변에 있는 거다 죽이고 있을게요 응제 느낌으로는 저기 나무에 해골이 박혀 있는 데서 해골 같은 거뭐 이상한 거 박혀 있는 데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 으로 뭐, 뭐 활로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죠 아참 내 인벤에 활 있어 화살 있어 아 그래요? 거머리? 거머리가 있는데? 음 <머리> 여기도? 에저늪지대물 네, 안에 거머리 있어요 아 화살 잘 챙길게요 거머리 한번 죽여볼까? 아 근데 물 밖으로는 못 나오나 보네, 거머리가 <목소리> 혈액주머니 거머리 주니까 응. 혈액주머니 준다 어, 그건 비슷하네. 세트다, 나 그거나 저거나. 세트랑 어. 거물이 없는데. 거물이 없으면 혈력 주머니 있잖아. 피 뽑아서. 주변에 있는 건다 죽인 것 같아요. 어. 그쪽으로 가면 계속 죽어갖고 나땡 돌아왔거든? 저 나무에 뭐 초록색깔 박혀있는 거 있는데 번...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어이씨 드라우 이 어디서 자꾸 오는거야 아아저 드라우 저거 화살 맞잖아요 피 빠지면 도망가 어 재수없어 약질하네 <웃음> 어, 거머리 겁나 징그러. 겁나 커. 아 뭐야, 지금? 아아 사람만 해. <웃음> 웬만하면 어. 죽지마. 네. 아, 씨 날아갔어. 오병에서 튀어, 이거, 웬만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돼? 그낚시보에서잡는그 상인의 낚싯대랑 미끼를 팔아요 아... 물에 나온 거는? 그냥 그이 누르면은 먹을 수 있어요 오 어! 나저 죽었어요 나 때문에? 창... 창꽃이 창꽃이 와 풀피였는데 별 달고 들어서가서 도끼질한 번이니까 죽었어 그냥. 죽었어 그냥. <웃음> 와. 여기는 장비가 안 갖춰지면 다른 지역을 못 가나봐. <웃음> 와. 도끼질 한 번이니까 그냥 죽었어.